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액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있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 는 이제 쇼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한국에서 좀 제일 많이 도출된 취약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쇼단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 강의로도 많이 강의를 했고요 또제 블로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쪽에서 쇼단이랑 관련된 책들도 출간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쇼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단은 어, 글로벌적인 IP들 모두 다이 어, 포트 기준으로 그 포트 기준으로 열려있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그 서비스들의 어떤 버전 정보를 가지고 또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가를 데이터고 연결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단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은 보안적으로 도 충분히 뭐 활용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I 제공한 것을 가지고 국내에서 도출되는 그런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쇼단이라는 것은 제가 칼리누스 쪽에다 API를 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하면은 이러한 명령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스태치스라는 것을 명령어 딱 하나 예,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스태치스라는 것은 서머 인포메이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요약 정보들을 내고 있는 그것들을 서치를 하는 겁니다 좀더더 더 정보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치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 제가 조합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현재 정보들을 요약을 하게 되는 건데 컨트리 KR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이죠. 한국 기준으로 KR 을할 것이고 벌륨이라고쓴 우리가 취약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약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준으로 탑 10을 저희가 뽑아낼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는 10개 정도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은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을 뽑아내면 은 저희들이 어, 이러한 CV값들이 나옵니다 CV값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취약점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넘버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2016년도에 발견된 이제 8612라는 넘버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보려면은 이제 구글에서 예,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어떤 취약점인지 이제 바로 나와요 네 예, 그러면은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취약점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아파치에 관련된 아파치 http 서버에 관련된 그런 2.4.23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것을 보면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어떤 취약점이죠. 자 확인해 보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어잠 볼게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도 아파치에 관련된 것들이죠. 아파치에 관련된 그런 취약점인 거볼 수가 있고요. 어, 계속 어차피 동일한 취약점 중에서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정기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2점 아까 거의 패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동일하게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요것도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숫자가 비슷한 걸 보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한 취약점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어떤 취약점인 것 같은데 개수를 보니까요. 어떤 취약점인가 보면은, 음, CV 값, 네, 카피. 네. 자 볼게요 요 같은 경우는 오픈 SSJ에 관련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7부터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웃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혹시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건지 네, US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미쿡이죠. 네, 미쿡인데,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마어마하죠. 우리 데이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아까 저희들이 검색했던 오픈 에셋에 관련된 것들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들도 여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 어, is에 관련된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is 쪽 관련된 취약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요 아마 asp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취약점들이 발생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고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다 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밌는 그런 통계나 그런 것들을 낼 수가 있어요 저도 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과제, 이렇게 퀴즈 같은 거 많이 내거든요. 그 퀴즈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재미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뽑아낼지 예,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상세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더, 더 통계 내고 싶다. 어떤 여러분들이 뭐 어, 머신러닝 같은 걸 입히고 싶거나 뭐그런거 해서 뭔가 좀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어 이거는 여러분들 API 키들을 유료로 여러분들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들을 어, 제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 정보들, status라는 옵션만 사용했는데 나머지 옵션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공부를 하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 쇼단이 첫 번째 서비스로 사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침해 사고, 회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침해 사고들이 보통 쇼단을 검색을 통해서 이 수집된 정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완하는 입장에서는 이쇼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서비스, 자기의 서비스들을 보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를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